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이국적인 대표적인 맛 초간단 쌀쌀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번만 만들어 보시면 아마 토마토를 보시는 순간 쌀쌀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타코 위에 올려드셔도 맛있고요 TV 보시면서 나초 위에 올려도 맛있는데요. 샐러드처럼 푹푹 떠서 드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 살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토마토와 양파, 고수, 라임이 필요합니다.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살사에 들어간 고수는 잘 먹는 편이라 그래도 넣는데요. 만약 못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꼭 있어야 할 토마토와 양파를 넣어줄 거고요 다음 라임이 필요합니다. 사실 레몬을 넣어도 됐지만 라임을 또 넣어야 더 이국적인 맛이 나요 그래서 오늘 재료 간단하니까 라임은 꼭 넣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너무나도 간단한 토마토 쌀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개반 정도 넣을 건데요 토마토의 꼭지 부분을 먼저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토마토는 작은 크기로 잘라줄 건데요. 여기서 씨를 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씨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라서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토마토의 크기는 작은 깍둑썰기처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준 토마토는 다른 재료와 함께 섞을 거라서 볼에 함께 넣어줄게요. 그 다음 양파도 같은 토마토의 크기와 같이 잘라 주시고요 오늘 재료 준비만 하면 레시피가 끝난 거라서 다음 고수만 잘라주면 됩니다 네, 고수도 잘게 잘라주는데 고수가 마트에 파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잘게 잘라주지 시는 마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모양이 살아있게 그래야 이렇게 섞었을 때 조금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또 잘라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멕시칸 고추가 있으면 매콤하게 또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또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대신 넣으시면 조금 매콤하게 또 즐기실 수 있는데요. 대신 아주 조금만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많이 넣어봤더니 이국적인 그 라임 맛이 없어져서 너무 한국 스타일의 그런 쌀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이제 라임즙을 준비해 볼게요 라임은 즙을 내기 전에 몇번 이렇게 굴려주면 껍질에 붙어 있던 라임의 과육이 운동이 돼서 그런지 즙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라임의 향과 맛은 레몬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라임 향만 맡아도 꼭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모든 재료 준비가 정말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소금과 후추, 라임만 넣어주면 오늘 레시피는 끝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먼저 사용해볼게요. 소금을 갈아서 넣고 후추도 조금 넣어주고요. 상큼한 라임즙을 뿌려줍니다. 오늘 레시피도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운 레시피인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 살사는 정말 자주 만들게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요 바로 드셔도 되지만 사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셨다 드시면 훨씬 시원하고 더 마리네이트해서 훨씬 맛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두시면 또 토마토에 물이 생기니까 이점 유의하시고요꼭 차갑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지만 간단한 레시피로 정말 이국적인 맛을 낼수 있는 그런 쌀쌀 레시피가 끝났는데요 저는 오늘 바비큐 폭립이랑 오늘 영상에는 넣지 못했는데 요 살살을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합니다 또 아침 브렉퍼스트나 브런치 뭐 토스트나 빵 위에 올려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